자, 킹평 야, 틀레티코 마드리드 오랜만이다. 야, 수아레즈랑 산체스, 펠릭스, 그리즈만. 괜찮은 선수들 다 있네요. 티보, 크루토아까지. 산체스 한번 보도록 하죠. 자, 왼발에다가, 이 정도, 속력의 골결에다가 이런 것들 보면은, 야, 괜찮은데? 민베레? 야, 근데 확실한 거는,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체가 키가 작은 선수들밖에 없어서 그게 좀 아쉽다 음 그래도 진짜 이종러 스탯이면은 아 좋네요 거기다 요렌테 요렌테도 속력바로 나쁘지 않지 양발제비에다가 요렌테같은 경우는 또그 레알마드리드로써도 또 되게 많이 쓰신 분들이 꽤 많죠 그 다음에 에레라 에레라 진짜 오랜만에 보네 맨유시즌 때 있었던 그 에레라 아닌가 어? 아그 애리라가 아니구나 다른 애리라네 그 다음에 이제 에르스소랑태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저와 팀워드 썼었기 때문에 진짜 빠른 선수죠 테오 거기다 이제 에르스스 풍력 나쁘지 않네 거기에다 이제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나쁘지 않고 점프랑이키의 점프 이 정도에다가 헤더까지 좀 봐주면 나쁘지 않지 음. 아 강두까지 있어 에르머스 터그 다음에 이제 트리피어 이렇게 있고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급여가 꼭기포 급여까지 다 됐네 수비도 그렇고 야 아, 이건 나쁘지 않은데 야 프로토아 역시 대단한 선수이렇게까지 음. 해서 총1 1 0 0억팀 괜찮네요 조항팰리스에다가 그리즈마에다가 급여 좀 아낀다라고 이렇게 좀한것 같은데 그리고 생각보다 팀이 괜찮고 깔끔한데 어 아틀레티코 팀 괜찮네요 음. 이빠이넨 네, 안녕하세요 자 근데 진짜 산체스 아이콘은 좀 간지난다 이걸얼하지아 300원 아 왼발 차비에다가 솔직하게 이 정도면은 점프 126 나오고 헤더에다가 예감 깔끔하다 어, 몸싸움이 살짝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피지컬에 비해서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네요. 이빠인의 물결표님 추천 정말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깔끔하다. 추천 감사해요. 음. 깔끔한데? 거기에다 이제 약발도 살아서 솔직히 양발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죠. 어.